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레스와치로 찾아왔습니다. 드레스와치의 대명사죠. 바세론 콘스탄틴 제품인데요. 바세론 콘스탄틴 패트로 무니입니다 패트로 무니는 영어로 뜻이 유산이나 재산이란 뜻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드레스와치인데요.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말테크로스가 있고, 아르디온 버클입니다. 18K 와이골드. 뒷면을 보시면 여러가지 각인과 숫자가 있구요. 이렇게 그리고 시 t h r o 입니다 18K 옐로우 볼트 먼저 베젤의 크기는 40cm 그리고 깨는 3.55mm입니다. 1cm가 약간 덜 되죠?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은 이렇게 12시와 6시, 3시와 9시가 좀더 크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얼라인먼트가 아주 예쁘게 맞은, 맞은 시계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여러가지 색깔 컴판도 있고 옐로우골드와 와이트골드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 제가 주소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말테크로스에 크라운이 있습니다. 되겠요 먼저 뒤를 에 보겠습니다. 바세노 콘스탄틴 750 18K란 테시죠 그리고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 85180이 있고요로터를 보시면 아주 예쁩니다. 로터가 이렇게 무늬가 이런 식의 물결무늬가 있고 더 바시 반대로 이렇게 가는한 모터가 아주 매력적인 f a s 콘 a n 틴 Constantin p e t r o m o n e y Dress Watch 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쪽에 무브먼트는 2450 이고요. 반대편을 보면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조그만 인증마크가 있는데 제네바 SEAL, 제네바 홈 마크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방수는 30m 그리고 최대 파워 위저 시간은 40시간 입니다 한번 돌려 볼까요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잘 돌아가는 로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레스 와츠의 제왕 유산 재산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바세론 콘스탄틴 페트루머니 40mm 짜리의 베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짠